어휴 반갑습니다 아니 잠깐만 야 저기, 저기요 좀 비켜주시겠어요? 어 아, 오케이 야, 어휴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날이 찾아왔어요 이 도어즈 이 괴물의 호텔을 탈출하는 날이죠 그동안 여러분들의 꿀팁 덕분에 정말 아쉽지만 98층까지는 도달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오늘 무조건 100층 탈출하고 도어즈 졸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서 제가 탈출할 수 있도록 많은 힘 불어넣어 주세요 아 이제 이 호텔 풍경도 뭔가 정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겁나 무더웠는데 이제는 뭐내집온 것처럼 마음이 어, 이 저층 구간에서는 아프근합니다 이제 나도 100층 같은 거 깨면 은 살짝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을까? 괜찮.. 또 아이즈가 나오냐.. 아이 무슨 뭐 10층도 안돼서 아이즈가 나와 초광승 입장에서는 중고딩 형들 겁나 무섭거든요. 괜히 시비 걸리면 바로 돈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즈형 눈 깔고 지나갑시다. 지나갈게요.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어 뭐야? 어아아어 아, 아, 아. 아, 없다니까요. 저어 아, 진짜 좋아 현재까지 아주 순조로워요. 어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l 어어 s 어어어어어어어어 이지 않았어요, 방금. <웃음> 익숙해졌다는 걸 취소할게요. 이건 익숙해지지 않는 거가 맞다. 야, 이거 설마 원태 클리어 가나? 뭐첫판 시크는 여유롭죠. l a 이스 y coming. 집중해. 박수를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두루루루루루스리 올라가고 자 본능이 끝내도록 갑시다 35층 넓파 아우스구리 36층 두루루루 37층 여기 절대 다음은 안돼요 다음은 바로 즉사기 때문에 바로 무빙으로 살짝씩 살짝씩 뛰어주면서 바로 38층 넓파 그러면 러시가 오는 것을 가볍게 아아아 아, 아. 안 돼요. 자, 피규어 방 옵니다, 이제. 가자! 이거 제가 봤는데요. 일단은 피규어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조금 미리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 어, 어, 어, 이거 안 들킨다며! 여기 안 들키잖아! 원래 여기 무조건 아니었어? 어어! 어어! 어, 어! 어! 큰일 났어. 아니, 여기를 돌고 오네? 와. 갈뻔 했다. 방금은 진짜. 자, 자, 자, 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설마 패치됐니? 설마 패치됐니? 어우. 깜짝기야 됐다. 어, 어, 어. 어, 어. 아! 어, 패치됐어? 이거 원래 무적전 아니었어? 와! 와! 아니, 그냥 그 짧은 사이에 패치가 됐나 봐. 영이었어 아. 아, 여기 클리 하는 게 진짜 멘종이 걸렸네. 아. 에이, 마이 프렌드 엘고블리노. 아, 왜 십자가 없어? 아, 십자가 없는 거 진짜 변수인데? 에이, 엘고블리노. 오늘은 백층 갈수 있을까? 좀 십자가 없는 것도 좀 변수거든. 커져. 시크가 이제 한번 더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가 또 고비거든요. 비타민 빨고 그냥 달릴게. 와 시크도 오나 보다. 자, 비타민 빨 준비해야겠어요. 일단 여기서 좀 파밍 좀 하고. 야. 짜증. 야, 이. 어, 아 이거 적용 안 되는 거 같은데. 자, 75층. 최단 루트로 아아 비타민 괜히 버렸네. 응, 안 돼. 어, 누구세요?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 이거 뭐예요? 뭐 이거 뭐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홀트구나. 아. 좋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상당히 빨리 왔네 제프 반가워요 오케이! 그렇지! 돈도 겁나 많이 벌어가지고 요번 제프 상점에서는 십자가! 야 이번엔 진짜 무조건 깨라고 만든 거다 십자가 있고 뭐 불빛 아이템도 4개나 있고요 알 가블리노 마이 아미고 구알도 한번 남아있어 엄마 와야나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안 나왔어 잠깐만 방금 그게 그 유명한 글리치인가 그거야? 얘도 확률 극악의 확률이라고 들었는데 자 글리치 등장 조건 게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등장한대요 제 존재 자체가 그냥 버그야 오늘 뭐 희귀한 놈들도 만나보고 이거 신기하네 진짜 집중해라 사이커 m 스 까밍 와 조금 위험했다 이번에 자 여기서부터는 십자가를 들고 다닐게 아, 여기서부터 숫자가 들어 <웃음> <웃음> 엠보시다! Oh my God. 오 마이 갓! 와, 방금 사포 안 했으면 죽을 뻔했어. 어차피 한 번은 막아주기 때문에. 94층. 나, 나 그냥. 십자가 들고. 대놓고 갈게 그냥. 간다. 어림없지! 하하하하하! 러시 멍청한 녀석. 저거 럼 당할 줄 알아? 不懂不懂아아아아不아不아不아不아不懂아아아아아懂아懂아懂아懂아懂不懂不懂不懂 아! 懂不懂不懂不아不懂不懂不아不懂不懂不懂不懂不懂不 아! 不懂不이不 아, 아,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 근데 저, 제가 이거 공략을 좀 봤거든요. 백0층 공략을 좀 해야 되더만. 와, 근데 이거 내가 옛날 영상을 보고 있었네요, 공략 영상을. 이게 업데이트돼가지고좀 어려워졌거든요, 많이. 예, 용섭을 하면 여기 문을 열면은 이제 튀어 나올 거예요쭉 가면은, 난 여기가 문이 열리면은, 저쪽에 여기서, 어, 여기서 바로 숨어서 리듬게임 좀 해준 다음에, 배터리 위치를 확인해서, 여기 하나 있고. 이거 하나 이거 이 미리 챙겨두자 개꿀인데? 아 그리고 이게 배터리 근처에 소리가 나네 마음에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로 여러분, 진짜 응원의 힘 보태주세요 나 무조건 탈출하고 싶어 오늘 너무 간절해 덤벼! 들어와! 리드 게임 할 거요. e q q e e e e e q e e e e e q q q q q e e e e e e 오케이 리듬 게임 성공. 자, 완벽한 사프를 위해서 헤드셋까지 꼈어요. 저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장장한 4시간 만에 여기까지 다시 왔어요. 집중의 박수를. 패겨 as come. -E. E qe ee e -E. qq qe eq ee eq qq qe eq ee QE EQ QQ Okay EQ EQ QE EE EQ EQ EEE QE 큐큐큐큐큐큐 이큐 Q 큐아이이 Q 큐큐큐큐 이큐 이 이큐 아 이거 찾으러 가지 못하겠어 Q Q Q Q Q 천천 Q Q 천 Q Q Q Q Q Q e, Q, e, Q. 아... 으아... E, e, e, Q Q Q e, Q e, e, Q Q Q Q Q Q Q Q Q 심장 떨려서 뭘 못하겠어. 들어와, 들어와, 하루 종일 할수 있어. 이거는 야마나 푸나펑 1년 한 사람이야. 이 정도 리드 게임으로 어림없지. 세 개만 더, 세 개만 더 찾으면 돼. 뭐야? 왜안 움직여? 아, 이 자식 이낚 시하고 있었네. 와, 걸릴 뻔했어. 와, 함정 수사 당할 뻔했다. 응, 안 속아. 응, 안 속아. 응, 응, 응, 안 속아. 아 진짜 배터리 일단 체,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여기로 가면 될것 같아 일단. 한번 체크해 보자. 한 개가 더 필요해. 아, 하나 어디 간 거야? 아 제발.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면. 혹시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아 맞네 내가 맞았어 여기 한개더 있었네 찾자 마지막 단 하나의 열쇠 어 이제 진짜 탈출 한 개만 남았어 마지막 배터리 한 개만 더어와 어? 파이어 불금이다 자 이거 내가 봤거든요. 공략을 봤는데 시작을 하면은 불빛 들어오는 데다가 누르면 돼 이거 자7 1 8 9그 다음에 3 4 6 6 켜고 통과 나이스 그 다음에 7 7 6 7 6 5 1 3 2 2 키고 9, 8, 8. 됐어. 나이스! 단계만! 한 개만, 한계만 개만 더! 한계만 더! 7, 4, 8, 1, 3, 3, 6, 9, 10, 5, 5. 어? 연마! 이건 아니지! 우는 문은... 아 구... 꺼져 있다 오케이 나 있어 클레어 태서 엘리베이터만 타면 돼 이제 다 왔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위로 올라가 가지고 온나 난거나 진짜 시은땀 줄줄 났네 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진짜 도저 백진 탈출 성공 이제 진짜 도어싹다 클리어 한거죠?